아니야, 아니야. 놀래미다 어, 놀래미 놀래미인가 이거 야 최소상이다 최소상 이야 <웃음> <웃음> <Yeah, 웃음> 1등이다 음, 1등 <웃음> <웃음> 야너떨 굴라 그랬지 <웃음> 진짜 <웃음> 야 테크 박스 내꺼야? <웃음> 부창포에 왔습니다 발봉이에요 오늘 원래 경렬비열도 그쪽에 간다고 왔는데 기상이 안 받쳐져서 그쪽 수심도 높으니까 너울이 있는 날이라서 아, 불 켜봐 껌모야 경유 비율 또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연도권으로 갑니다. 자, 오늘 날짜가 7월 13일 토요일 꽃모호에 승선합니다. 무샴포에 왔어요. 물때는 이물. 오늘 유속이 좀 느린 날이라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물때가 만조가 12시 36분에 뭘 궁신형데 이게 인트로 하는데 간조가 오전 7시 15분이네요. 오전에는 들물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날물낚시를 하게 될것 같은데, 오늘 뭐몇 시까지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격비권이 수심이 깊어가지고 너울이 있으니까, 거기 위험하다 생각하면, 검은 선장은 좀 안전에 좀 민감한 선장이죠. 그래서 뭐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긴 했는데, 외연도권은 많이 가봐서 뭐 식상하다 이거보다는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이 시기에는 또 처음이라서, 은근히 좀 기대도 좀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형님하고, 저 마크장의 구독자님하고, 또 제 스승인 응. 제노프 네, 이 녀석하고 뭐 모르면 선장한테도 좀 배우고 네,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하다 가겠습니다 저첫 번째 포인트 43m 수입니다 뭐? 아유저 전동률 갖고 말라 러지위로잘 나오던 트입니다아 환장하시겠네 진짜 <웃음> 전동률 갖고 면 얕은 수신 간다고 했는데 유도하드만 이게 <웃음> 참날환장하시건네어 왜 어, 지금 늦요저 여기는 파무치 어초입니다 아 어초 네. 자, 어초 파무치 어초 진입하네요 어초 자 최대 높이 3m예요 자 오늘 껌모데이 행사 온 거예요 껌모 카페 회원님들 감사의 보답 답례 이런 취지로 작은 이벤트들 협찬도 받고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껌모데이라는 그 날을 지정해서 자기 임의대로 지정을 합니다 선장님의 횡포지 시간도 좀 넉넉히 하고 즐겁게 즐겁게 하려고 오늘 암튼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어초 타고 싶다 그랬더니 해도 안뜨고 5시도 안돼가지고 이게 포인트 도착해서 내리긴 참 처음입니다 이게. 자 태클은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지깅 리은 아이오닉스 인쇼 채비는 지난번에 군산 광어다운샷 대회 때 가서 많이 털렸습니다 그때도 어초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남은 게몇개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갖고 오고 기성품 집에 있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뭐 명상에도 안나오겠네요 어둠컴컴해가지고 선생님 날씨 좀 어떻게 해봐 왜 비가 오냐 자 비도 오고 동도 트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저 선실에 커피라도 한잔씩 좀 드시면서 좀 천천히 시작하실게요 오 금방 밝아오네 날이라도 밝아야지 입질을 하지 고아 그리고 아마도 반학서에서 싫어하실 겁니다 리를 받아들일 때 콜크 손잡이가 네, 오늘 시상에 대해서 안내만 드릴게요 최대 어상은 염월 b b 에다가 플러스 무료 수상권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다어상 나리스 방어 제일 많이 잡으신 분께 무료 수상권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어 최소어상이라고 해서 제일 작은 방어 태클 박스 및 로드 스탠드 태클 박스 있죠? 그 상품 드립니다 야 그거 내가 노릴만하다 그, 다이와 버프 드리고요 선원 최대한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협찬도 많이 해주신 회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부선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코르크 손잡이 자 잠깐 올리세요 아니짜식이좀 말도 못하게 하네 자이한번 하고 이따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손잡이를 그냥 튜닝을 했어요 코르크 손잡이가 너무 많이 들고 다니더니 때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웃음> 너무 꼭맞아가지고어잘 어울려 어꽃무우가 작년에 갑오징어 가기 전에 섬치기 한번 했던..찍었던 포인트가 여긴데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기상이 왜 안좋은지 아시는 분자워한복지 바로 드립니다 <웃음> 너 같은 이상한 소리만 해봐 자 태풍 땡 <웃음> 내가 타서 그렇다 내가 타서 야너야 <웃음> 야, 5만 봉지 내로 빨리 누가 탔어 누가 타서 그럴까요? 8봉이아나 <웃음> 아, 예, 네, 진짜 야, 내놔 오, 5만 봉지 네하드려네 어, 내놔 네 <웃음> 직접 맞추면 어? 안되지 나 직접 맞췄어 어 내놔 어, 내놔 어여있잖아요 예, 예, 형님 빨리 가고와축드래요 <웃음> 형님 그거 반 나눠 쓰셔야 돼 저랑 네아나 오늘 격비 기대하고 왔어 날씨 좀 좋게 해 달라고 그러 아이, 날씨 는니가 잡은 거잖아. 이가자가를 바람을 불려 다시 해 드릴게요. <웃음> <웃음> 히트 오! 오! 오, 크다. 야, 크다, 커. 에, 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짜다, 오짜. 오자. 오짜 오짜 아 오짜가 안되네 선장님나 30% 봉돌 없어 아 많아 하게어 그래 그 배에 있는 지방 조금만 빼아아나 진짜 한 200%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아 내가 이갈급나가려고 내가 씨, 넌 죽었어 오늘 세번째 잡으시는 분께 로드 케이스 기수 방지 드립니다 두 번째 아니네 번째 나오겠구나. 자한가 중요한 거는 스택 제외. 제외래. <웃음> 자 <야, 너 재밌네. 웃음> 오늘 챔질 어떻게 해야 되냐? 만세야? 선장님이랑 맨날 의견 갈리잖아. 미세린 낚시. 턴말라나 <웃음> 죽는다 미세린거리다가 아, 핸드폰 이 찍어서 같이 돌리고. <웃음> 미세린이래나 처음엔 뭔가 그랬어. 뚱뚱해가지고 타이어로 만들어지네. 눈사람처럼 생기네. <웃음> 밤만 되면 투명이가 죽었어, 너는 오늘. 자, <웃음> 살짝 올릴게요 <웃음> 만쿨장님. 네. 7, 6년생이시죠? 네. 40m, 50m 꼭 가면 내가 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 <웃음> 그, <웃음> 그거 내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웃음> 어? 날라갔어 어디서? 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웃음> 저 있다. 저거 저거 저거.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빨리 빨리 지나쳐 빨리. 아한 마리 잡고. 네. 두 잡았어. 야두 마리째야. <웃음> 마리 이 다음에 잡은 잡은 분이 저기야? 격. <웃음> 자 모터오일. 아씨 이나몸 가르켜야 되는데. 울퉁불퉁 엠보싱 바닥이에요 자 현재 수심 10m에요 자 바닥이 선장님 성격 같네요 울퉁불퉁 엠보싱 거칠고 오최소는 내꺼요 무럭이요? 좋아 어 히트 나르님 히트 어 무럭이네 아 좋아 무럭밭이야 오어머야 무럭은 가져갈테니까 나도 테이프해줘요 이거 이거 해줘 테이프 <웃음> 이거 이거 하나 기준으로 하 지껄하고 설레다 걸고 있 <웃음> 아이씨 나한테만 뭐라 고 그래고 아 구독자님 뭐라고 좀 해줘 나만은 갈고 선장님이 나한테만 뭐라 고 그래 저한테배 안해줄거라 <웃음> 영원한 아군 접근도 없는겨 형 근데 낚싯대 하나만 들고 오싶어요 아니요, 두 개요. 아, 두 개요? 어. 어디갔어요? 저 가방이 있어. 같이 넣을거고지아 준비하세요. 바닥 많이 걸리것같너 <웃음> 바닥에 입수시키기 자세 참 좋다. 지급품이 또 하나 왔는데, 7월달 거. 리리 좌헨이 왔습니다. 새로운 장비, 그걸 쓰려고 하다가, 리리랑 깔맞춤 하려고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어우, 오늘, 오늘 좋아. 오. 자, 어보검 제절을 해서 많이 갖고 왔구만. 야, 근데 이게 모토오일인데, 네. 이름이 뭐야 이게? 이게 다 담이 있고 이거는 뭐야? 그것도 모토오일 종류라는 건 많은데, 다른 으당라지시면되겠 자, 3불에서 5분 정도 이어합니다 어, 아, 이런. 저기 없나? 우비. 결국 응? 딱인데 <웃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비고 비야, 비가 오니까 그거 딱이야 시끄러워 근데 바람이 부니까 날아간단 말이야 이게 응? 음? <웃음> 어, 요것만 앉아주면 돼 비정도는 저를 막을 수 없죠 전투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메라 때문에 비를 좀 겁냅니다 이 충전기가 충전하는 그잭 부분이 방수가 안돼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비가 오네 여기서 뭐 어디 가려고 해도 거의 뭐 갈데가 어딨어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웃음> <웃음>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웃음> 광탑에 <광탄배> 타져가지고 <웃음> 어. 근데, 저보다 한 30번 더 가보신 게 아니고, 저는 총 횟수 5번인데, 망쿨링 3번 은 아니야? 잡고, 잡고. <웃음> <웃음> 뼈를 때리시라고. <거?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이게, 낚시라는 게 사행성이 있어요. 어쩔 때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 아이뭐별공이가 2공기다 아 정통으로 타고 있어요 중간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빗걸려 조심하세요 광호요? 아 <웃음> 다른 조사인들 히트하는거 찍으려고 <웃음> 온게 아니야 5시라고요 아씨 넘치게 오죠? 4 9 49? 자어초 진입합니다. 자연으로만 진입해요. 자연만 일부 걸립니다. 아 우연도 다 걸리네요 지금. 자 우연 다 걸려요. 자 걸리고 와요 걸리고. 자 거의 5초 끝입니다. 뒤에만 바닥 바닥 살짝 내려 보세요. 오 히트! 이야 너너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야야여야 야야야, 칠자다 개구러 가님, 칠자다. 뭐, 이거 나 처음부터 봤어. 헤임, 살살, 살살. 아이 야, <농침> 낚싯대가 연질인가? 일단 지금 1등이요 네. <농침> 야, 사이 좋다! 이 아니야. 1위? 1위. 예. 지 어, 이거 그냥 오0 0 0현 1위. 야, 왜 방송을 하네? 선장님 이... 네. 방송을 하네. 뭔 방송. 디냐고 알아서 뭐 해. 그냥 <웃음> 낚시라해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웃음> 야, 알아서 뭐 해, 얘. 알아지 저런 선장이다 있어 가지고. 자, 여기는 길산도 근처에 은 어초입니다 에이, 수십은 이거. 20m에서 25m, 28m권입니다 몇 미터 어초라고 말을 안해 어. 야몇 미터 어초라고 얘기 안해줘? 자 현재 수호은 20.7도입니다 <웃음> 저거 사호장 완전히 저거 <웃음> 저거 일부러 그러는거지 <웃음> 뭐. 타이어는 미세리지에요 타이어는 미세게뭔소린가 미세리지. 할거다 진짜 그전에... 야왜몇 미터 어초 이런거 방송 안해줘? 안들어요어요 올리스니다 초보가 아니에요. 아, 저, 나 초자다. 참,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이번에 앞으로 한번 넣어볼게. 어 그래. 네가 젊으셔야겠네아 저... 그래요 저. 자, 바로 저 위에입니다. 아저아 <웃음> <나> 진짜 제가. <웃음> 아니요 저 빨리 넣어. 아니 몸가로끼고 시간을 줘야지. 빨리 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잘밀어야지야 <웃음> 이씨 몸 제대로 안 깨졌어. 아 진짜 저. 진짜 <웃음> 자 어차피 지입해요자 앞으로 지입하고 있어요. 자섯 다시 마팅 오 5초다 어 우럭이야? 우럭 좋아 아 진짜 죽는다 <웃음> <웃음> <야>, 너 <씨. 웃음> 아, 진짜 털어 털어 털어 야너 진짜 큰거면 은 털면 그냥 확 같이 입수시킬라 그랬더니 야 <웃음> 놀림이수사도 하필 금오기 그 때의 놀림이수사야 금오기 때의 놀림을 살바라기 잡아내줘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잡히냐 그때 <웃음> 야 우럭이다 진짜 이거 자 최대 높이 3m 부러지나처입니다또동현또 털가 생겼네 야큰 거면 올려라 동현라야 광원이야? 광원이야? 아이씨 이런 씨. 저, <웃음> <웃음> 광어다 광어. 야, 뭐야몸 똑같은데 니네 거에 보냐고. 아, 분아 형이 빼줄게. 아씨. 아, <웃음> 야, 오늘 물색 되게 좋다 진짜 근데. 해 조금만 떠주면 끝내주겠는데 진짜. 스승님 채비가 당신 채비가. 광어 찾아 잠입합니다. 광어 있는데 지나갔기 때문인 거야. 자, 최대 높이 3 m 오, 들어 보겠어. <웃음> 최최소다최소최소개계측라개측난25한 <웃음> 계측. 마리 잡으면 되는거지? 아 결국에는 한 20cm만 잡어 그렇지 오늘 그건 내거야 38! 38! 네38최소호 현재 1위 <웃음> 내가 보니까 어초는 달인이 없어 어초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선장님들이잖아요 내가 어 그럼 꽃모, 여기 타가지고, 응. 보니까 선장님도 쭈웅 걸려. <웃음> 그래서 짱가 형이 여기 뒤에 탔었는데, 야, 창피하게 어초 걸리고 있냐? 그래도 <웃음> <정말 이러면 웃음> 이, 이, 이 약물 근려저 끝까지 가고. <웃음> <웃음> 어초는 걸리면서 해낸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거거든. 야, 1.5m 짜리 5초에 걸리면 어떻게 해니 금방 체비했다. 어? 야. 갈고 <웃음> 가. 얘또나 <웃음> 이제 했단은 대체 빨리 뜰지. 아이씨, 뭐야? 어디? 사이즈 아, 되는 건데. 오! 야, 야, 야. 거짓말하네, 이거. 아, 팔러 주시면 됩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오우 좋았어, 좋았어. 오오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체무새 하라고요 오오 내거 이거. 오. 야, 나체비한지 1분도 안 됐어. 나만 이래지? 아씨. 오늘 과연 몇개해 주시나? 아, 기성 채비 있었다 있고. 아, 얘는 어창에 물 넣는구나. 어잘 끼워졌어 이번에 한 마리 한 마리 물을 것 같아 아, 뒤부터 들어가면 뒤부터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여쭤지게 돼요 조금 더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나 담궈야 되잖아 얼른 담궈자마자 뒤에 잘 들려요? 네안 들려 기구자이몇개 내지 집밤좀팔아 돼. 안 들린다고 달봉아 카톡 잘봐 I <웃음> 통을 l d my 지 a 어 어떻게 I told him a b o 됐어 이번엔 안걸려야지 아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 뭐야, 크다. 오, 오, 오 드랙 찬다, 야. 광어야, 광어. 강황.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어? 최소다 여기도 히트! <웃음> 왜 나만 안 나와? 아이. 히트 오미 뭐지? 오렌지였네. 아, 멸치? 저도 멸치인데? 야, 최소호선이 아 그래 그래 그래 오늘 효도하는구나 니가 야왜 앞에는 어초가 안걸려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거 봐 저거 어? 아그 그거 그거 그거 아니 뭐, 못 먹어 그거 못 예, 먹어? 예예 그 버려야 되고. 예예 저거 진짜 서위권을잡힌것 중에 최악이야 냄새 장난 아니야 비린내가 그냥 비린내가 아니고 역한 비린내가 남아. 와 오늘 화성도 꽝이다 선장님 고기가 없어 빨리 빨리 안, 잘 안해? 바람 불어서 고기가 었나봐 <웃음> <못 봐야 되겠다. 웃음> 에이그 잘안 짓이다 저 씨. 엄하게 또 흰색 어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뭐? <웃음> 아유저이어 저, 수심도 좋고 잘 가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자 10분 15분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자수려원 경관 외연도 여기 어디다 관장도? 아무튼 아침에 여기 너울이 좀 쳐가지고 못 왔었는데 왔습니다 동현아 여기 관장도냐? 어. 네 관장도 어우 날씨가 되게 좋아지네 아이 뭔데? 관장도가 저한테 놀래미를 주네 <웃음> 어? 깻잎? 에이 씨 아니잖아 아니야 놀래미다 어, 놀래미? 놀래미인가? 이거 야 최소상이다 최소상 이야 최소상. <웃음> <웃음> yeah, 1등이다1등야너 음, <웃음> <웃음> 떨굴라 그랬지 어, 진짜 <웃음> 야 테클박스 내꺼야야 <웃음> 웃기지 말야1등이 누구야 최소상 자 한수였어 전장님 테클박스 깨끗이 치도 갖고 대기하고 있어 야너37딱 정확하게 맞으면 어. 내가 너 무료 수놓권 준다. 아유, 진짜. <웃음> 37딱 나오면. 어. 내가 무료 수놓권 준다. 37보다 넘을 것 37보다 같아. 아유, 그래. 그러게. 넘어. 아 그러게. 한40 안, 아. 한3 정도 될거같아아 경쟁자가 누구지? 하이웨이니. 하이웨이니? 아, 설마. 야, 43. 아이, 진짜. 진짜. 자, 선장님, 그럼 나한수 챙겨? 어? 어장아지어 어, 그래요? 등식값도 못해 아유 당신이나 잘해 아한35 잡으면 딱인데 진짜 자 다시 들어갈게요 형님 모터오일이요 모터오일 아유, 아유 나니까 아유 내가 스승님보다 더더큰거 잡았을걸? 어, 아유 웃기지마 너 제봐 나중에 어, 내 경쟁 상대는 나래님이야 자, 이번엔 살짝 거칩니다. 자, 우연으로 진입 중이네요. 그렇지, 그래야지, 만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이제 기분이 풀리네. 이제. 아. 아이씨, 뭐야? 어, 어죠 히트! 뭐해, 뜰채 들고 가야지. 아, 다 이거 있잖아. 저출조에 그냥 막 뜰채질을 시키려고 그래, 저게. 야, 송민아, 최소 상 니가, 니가, 최소 아니 아니요, 작지 않아. <웃음> 야 456은 내겠다 이씨 <웃음> 에휴 원감생심 어디 나보다 내꺼보다도 크네 어? 비슷하지 않나? 우리형이 <목소리> 음. <목소리> 아, 지금 자기꺼보다 작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니꺼보다 커잘봉이네 주차로 가라 봐봐 <목소리> 43.. 43이에요 야 거의 4 0만한입 한 닫아야지 아니 46초낸다고 줄자가 잘못된거 같아 <목소리> 이걸로 대박해라 게 예, 뭐여? 그냥 묵집하면 된다 칼라가 조금 구리구리한데? 그럼 두어거라 응. 아니 냅또봐니 네 성의가 있는데 자 재활용입니다 네가 <웃음> <니가> 그렇지 <웃음> 어? 아, 제가 포인트를 구리구리한 대로 내려갔어 선장 탓이야 그렇지 지금 망쿨장애님 속마음이 딱 그걸걸? 응. 왜 이렇게 안 나와? 아휴 선장님 탓이야 도메이 좋다 지금 오 깜짝 놀랐네 오우 <웃음> 아, 아 그래 잘했어 야 후킹 제대로 안해 이게 릴링내가할까어 그래 일러라 <웃음> 야, 이걸 왜털으라고 그래? 아, 도망갔어, 아짜 <웃음> <웃음> 아, 웃긴 해라도 주니까.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니까. 어? 있네. <웃음> 야, 이, 요만한 게 걸리냐고. 그거 채소 아니야, 채소? 야 최소는 저기잖아 광어. 최소 하 광어야 광어. 여지아 광어. 놀래미도 이를 저기든다. 어. 오. 어. 네좋니까아 성치기. 아 그렇게 스크래치 안 나는데? 이것도 뭐 저기 했나 보네. 아 좋다고. 이런 작은 배려가 명품을 만드는거야배를어 뭐야 로드 스크래치 방지 이건 참 잘해놨다 아 바퀴? 어 냉동기 돌리나요? 네 냉동기 아니야? 냉각기. 수온 냉각기 나 선장님한테 들었는데 냉동기라고 오. 왜 캐스팅이 안되지? 벌레의 사이즈 또? 뭘까? <목소리> 오우 앉아가 앉아가 고기 모셔봐 아주 놀래미 잡고 싶다 뭐 한번 바꿀까? 아놀래미가 사이즈가 좋다 이거 27 27 네, 27 8은 되겠다 야, 섬치기에 제일 좋은 자리는 섬에 가까운 자리인데 꼭 제자 자리를 이렇게 뺏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럭 같았어 후두후두 하는게 무럭후럭 아 볼락이라 그래 무럭였다고 동일아 봤지? 무럭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터둑하고 내가 2초정도 릴링한 두세바퀴 한 다음에 탁 찼거든 그러면 기다려준거잖아 그 짧은 시간에 얘가 뱉었을리도 없고 아휴 진짜 사망의 적군이구나 진짜 놀래미야? 오우 와야 오차 넘겼다 이거 히트 평균이 드디어 히트 이야 광호다. 어, 네. 어 형님, 환수하셨어. 이야, <웃음> 드디어 환수하셨어. <웃음> 자, 선장님, 나온다. 최소호상인가안 되겠어요, 형님? 40대, 40대. 형님, 제꺼보다 커. 네, 라인 주세요. 네. 와, 못 자되겠는데, 너희오 야, 넌 제외야. 어디 스텝이. 어? 아이, 이런 씨. 고기가 물고 있다. 체질 한번 해. 그래야지. 야, 뜰채. <웃음> 야, 뜰채. <웃음> 야, 뜰채. <웃음> 야, 틀째 틀째 이 사람아. 오늘 최대 여상이야 야, 우럭 나온다. 어떻게 되니? 아, 방어야, 방어. 오우. 나, 너, 나, 시, 너, 드랩, 풀어놨지? 와, 오. 너 드래그 또이팔풀을 했지? 와, 씨. 너무 많이 풀었나봐 드래그를. 어..좋아 선장님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나온 사이즈야 내가 살짝 당황한 야 웃기지마 오 크다 에이 아닌데 오씨시켰제이하고 어, 어. 어, 어, 어. 제일 큰데? <웃음> <웃음> <웃음> 자1등상1등상 1등상. 어? 아 좋았어, 바카페네아 선장님 빨리 내려야 돼. 아이. <웃음> 야 이거 웜원을로 쓰고. <웃음> 어? 그래. 어? 저 스탠님한테 뺏었어요. 아니 저 저고요, 야, 저거 요 젤로 붙고 케이블 거, 케이블 타이. 이거 그러니까 그 웜을 이거 왜뺏어 아니 아니 케이블 타이 저거 같이 쓰는데? 아니요. 어 녹색이요? 야통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밑걸림이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 이번에 후킹도 안했어 그냥 밑걸림인 줄 알았어 또희롱당했어 꼰모한테 아씨 <웃음> <웃음> 야 아까 우럭마냥 후두구두 거리는 게다광어 아니냐? <웃음> <웃음> 아니 진짜 후두구두 했거든 최소다아씨아 아, 아니, 네, 아니다 아니다 최소 나올 것같아 괜찮아 난 1등이니까 아이 껌모가 참내 개인기록 사이즈를 모르는구나 네, 한어 한낮어짜 이런게 아닌데 나는 장님은 자기 나오 아니면 영상 안아 저런 진짜 아나 진짜 왕성장편 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했어요? 두 번째 시작에 말을 그 어? 히트! 어, 아, 이거 미치겠네. 와. 아, 미치겠다. 와 진짜 컸는데. 아니 아니요. 떨렸잖아요 저기 끝에가. 아아깝네요발봉님 <웃음> 체임질은 네? 네. 어떻게 하시려겠죠? 아난 만세를 못하겠어. 예. 어 만세를 못하겠어. 뽑듯이. 어. 아. 쭉 뽑아 주세요 만세로. 아 너무 감시할신시 t 이잖아 이렇게. 전장님 형님도 팍 이렇게 했어. 형님도 이렇게 못 뽑듯이 안하고 팍! 하셨어 지금 서그셨자 마지막 흘리고요 아씨으로 이동합니다 어다어 어. 어, 맞냐? 액션 줬다고? 45. 45. 아이씨. 두 놈을 잡네, 이게. 오 오차 되겠는데? 그치? 오차 조금 빠진다. 네. 네. 유튜버 사무장님. 유튜버 사무장님. 아, 유 세게 들어왔어. 그러게. <웃음> 오우, 감사합니다. 네. 바늘 기가 막히게 되실 때야. 아, 야야나 원투꾼이야 예시. 바늘은 기본적으로 아가미로 밀어서 빼는 거야 어, <웃음> 슬끌면서 톡톡하고 딱내리다보시 전에 바늘 어, 어... 옆으로 끌었구나 <웃음> 이거 봐라 진짜 아이고 나 이거 거꾸로 달았어 <웃음> 영상에 담고 있는거죠 <웃음> 아니 이게 한번 묶여진 줄 모르고 <웃음> 야씨 <웃음> 나도 몰랐거든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이게 한번 묶여졌더라고 <웃음> 자 식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식사하실 분은 네, 개인 도시락이니까 편한 자리 가서 드시고요 오이 냉국에다가 시원하게 드십시오 밥 먹어야지 가시죠. 식사하시죠. 식사, 예, 예. 식사하시죠. 어우, 내 식사.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어. 예, 이제 수저 갖고 왔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형님, 얼로 오셔. 식사 시간에 하신다고 안 나와요. 너 <웃음> 응. 해야지. 어투에 는 데서 진짜 졸뻔했어 아, 네? 어머나가지고 아, 네? 형님 어투에서 한 마리 잡으셨죠? 네알 모르게 자기가 잘 잡는 프로그램 있더라고 있어요 네. 형님? 뭐예요 어, 형님? 어머! 래님 와... <웃음> 야, 오늘 예, 건모대이라고 행사인데 후식까지 이렇게 해오셨네 건모카페나래칠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와 이걸 아예 이렇게 잘라갖고 주셨네아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맛있어 알죠? 네, 아우, 맛있어요. 빨간 게더 노랭이 보다. 정성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이. 보다 정성이. 넘이 정성이. 정성 정성이.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정성이. 90이 정성이. 정성날입니이정이 정성이. 정성이. 이 정성이. 정이이정이이이이이 자, 줄도 있네요. 야, 이미 가은 거다, 이거. 누군가 스크 히트! 어이 형님 한칼 하셨어 어이 릴링 하셔 계속, 계속 하셔 그냥 계속 하셔 하셔 하셔 계속 하셔 계속 계속 하셔 계속 계속 하셔 계속 이야 이거 아 조금 짧다. 조금 짧다 형님 시원하게 확 들어왔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살살하다가 아. 어아 와있네 와 진짜 많다 다 와있네 오천선선은 거의 다 와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한 열다섯대? 열..열대? 열대 정도는 떠있는 것 같네 와 진짜 사람이 낚시하기엔 좋은 날씨다 여름에 오늘이 7월 13일인데 근데 항상 나가보면 음, 사람이 낚시하기 좋은 날씨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트 정막을 깨시는 여성 조사님 아 괜찮아 오! 만쿨 만쿨! 와, 만쿨 만쿨! 만쿨이 드디어! 히트! 어, 광어가 보다. 광어다, 광어다. 오! 맛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야, 한방 있었어. 아냐, 아냐, 아냐. 소금 안 돼, 소금 안 돼. 소금 안 돼. 휘어있어, 휘어있어. 왔어, 왔어. 45? 어이오차 될려나? <웃음> 표정이 이제 풀렸네 망클님이 아이고 줄안켰어요 <웃음> <주로> 뒤에 있는 <웃음> 강아지 마세요 오오 후미 이트. 또또 오게 생겼네 뜰채 뜨는데 진짜 많이 건져간거에요 <웃음> 놀래미구나 놀래미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모이는구만 야 아무 이유 없이 모이는거야 그냥 설마 놀래미 한 마리 잡았다고 보이겠어? <웃음> 야, 안 된다, 좋아해봐. w 미 히트! 어, 아닌가? 사무장 히트했다. 야, 니꺼 다니 히트했다. 야, 사히트다 맛있어 어와 <웃음> 온기 온기 <웃음> <웃음> 조항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번이 건 모델이 3회째인데 1,2회를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번엔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조항보다는 그냥 놀러 왔다 생각을 했는데 어, 언젠가부터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런 게 확실한 이제 펄러가 잡혔는데 건무를 타면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뭐 오늘도 그랬지만 근데 조거가 아예 꽝이면 야구르지 근데 다행히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뭐 어, 그러니 뭐더 이상 바랄 게뭐 있어. 아이고,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다르면 누구나 다 그런 말씀들, 그런 바램들 있지. 저거야 아,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와, 한 50m 풀린 것 같다, 진짜. 와, 이게 걸렸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이게 뭐지? 두 마리를 걸었네. 와. 정이 <웃음> <웃음> 이게 그냥 공이 앉아있으면 아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다 다리도 들어프잖아요 어. 근데 내가 여기를 못 벗어난다 <웃음> <웃음> <웃음> 낚시가 참 쉬웠어요 <웃음> <웃음> 고기다 오. 고기다 오, 크다. 히트라고? 아, 어. 이트라 알아서 트라고 어. 히트라고? 히트라고? 히트라고? 히트라고? 히트고 히트라고? 트라 오 1등이다 1등 오 이런 1등 놓쳤네 아이 내 염멀 비밀 <웃음> 오, 무조건 50 중반만 넘어가면 1등이야 어. 65? 아1등 57? 1등, 1등, 1등. 57? 야 6자가 안 돼? 오. 자 시상식 할때난 아, 시상식 할때난 그냥 가야되겠어 맘쿨 장인님입니다 최소 1등 하이웨이님 마리스 1등 다니엘님 다니엘님 오늘 방어몇 마리? 어허 예. 내게는 1등이네 보시면 나... 안됐어 49인가? 맘쿨 어. 어. 장인님 예. 한번 더 들어갈까요? 예, 예 오케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야, 진짜로 되게 심술하다 선장이. 야. 들어가야죠. <웃음> 자, 한번 제역전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흘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백조기? 스페셜 자기다 오, 씨. 내일 모레 백조기였는데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고전에 많이 하어요자 응? 그리고요 입항하고나서 출조점으로꼭 가셔서 선물 더 받아가세요 선물 다 아직 안 드렸어요 자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항해 입항해서 어, 시상하는 것도 좀 잠깐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족족 시우 구둥만 나오는. 내가 위에서 보니까 계속 잡으시드만그거다 <웃음> 구족이에요. 그럼, 그럼, 그럼. 다 그럼. 너 아침에 광한 마리 잡고. 그러니까 <웃음> 58짜리 잡. 48, 48이야. 48. 네. 원래 1등이었는데 어. 끝나다 바뀌었어요. 아 네. 내내 구박받으셨거든 전동네를 갖고 갖고 채비 10개 이상 뜯겨먹고 아이씨 뒤돌아 보면 맨날 미끌림이야 오후에 딱두 마리 라보는데맨 막판에 오 릴리 안각해요 그래서 <웃음> 오십 5 7세짜리그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한방 제일 크게 책받터뜨리신 분 형님이세요. <웃음> 아 내가 목이 왜 쉬었나 그랬더니 아침에 망클리하고 뒤에서 막이어가지고 목이 쉬었어. 그런 거 같더라고. 오. 체력을 다뺐는 오. 그러니까 두 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아유 씨, 너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나 이거 누구한테 뭐라는데? 아, 재미나겠어. 아, 그럼요. 뭐, 그럼. 예. 옆으로 돌려. 어, <웃음> 아, 그래도 뻥 뚫었으니까 낫네. 실하 맞아요 내가 봉돌안털려서뭐 오고 왔 아이씨 제가두분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또미 바꾸니까 내가 벙걸하면서 아 따라하더라고 초크리들 어차피 하잖아요 그 두께 도둑껴 박물장입 우와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설정 진짜 저 이제 <웃음> 그냥 딱 건네드리면 되는 거지. 최다어. <웃음> 어. 어, 쟤도. 2등이 최소 아니야? 다오무다오 3다오. 3다오. 3다야아다오 3다오. 3다오. 최다오최다오 3다오. 3다오. 3다오. 3다오. 아니야 3다오. 3다아 3다오. 3다오. 3다오. 다오다안면 되겠네. 아, 그냥 이 이걸로 받아, 그냥. 자 무료 수속권. 잠깐만요. 사드립니다 응. 무료 수속권. 응.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죄송. 진짜. 와, 최, 제일 어. 작은 거. 올라가. 테이블 박스 뭐야 이거 테이 박스야? 어 맞아 최소 테이블 박스. 테이 박스 이거. 아. 커플도 나. 맞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웃음> 야. 씨. 와, 자 세트입니다 세트. 아 오늘 제가 이걸 탔어야 되는데. 제가 저걸 탔어야 되는데. 가보상빨이아으로가보상 우로 우로 반지. 다내 건데. 자 동갑내기 나의 칠선님 되세요. 저 아, 제일 무료 수화폰 있잖아. 아야 아야 카드를 이거는 오늘 아, 즉석에서 나온 색돌 색돌링 색돌링에. 와.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내시고 바로 받아가시는거 아니야? 아 아니, 추첨해서! 추첨해서 제외하셔야지 좋은 취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하나 둘셋잘 네, 됐습니다 니다자수고하습니다자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루 오늘 경품이 음, 소소하지만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건모이의 음, 그 행사였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